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드린 적이 있어요. 볼은 세게 쳐야 된다. 볼은 가볍게 치면 은 골프가 재미가 없다. 자, 오늘은 우리가 그렇게 볼을 세게 치면서 나오는 실수들이 어떤 게 있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실수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드라이버로 드릴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을 세게 치는 실수를 할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오는게 드라이버고 아이언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릴테지만 드라이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세게 칠때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몸만 너무 급한거예요 여기서 백스윙을 쭉 갔다가 세게 쳐야 돼 빠르게 돌아야 되니까 클럽은 뒤에 두고 몸만 확 넘어가는거죠 볼을 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싱크예요 싱크 내 클럽 손과 내몸명치가 얼마나 싱크가 잘 맞아서 움직이냐,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백스윙을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몸만 빠르게 돌고 클럽은, 몸만 빠르게 돌고 클럽은 뒤에 냅둬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치가 바라보는 곳은 저 곳인데 손은 여기 있죠. 이렇게 되면 공이 슬라이스가 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그러면서 들어올 때 손장난을 하게 되죠. 공을 똑바로 보내려고. 그러면은 쓰는 힘은 굉장히 많지만 공에 전달이 되는 힘이, 어, 매우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강하게 치실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치 앞에 양손이 위치하게 만든 상태에서 백스윙을 갖다가 이렇게 같이 반대쪽으로 싱크를 맞춘 상태에서 몸을 돌려줘야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멀리, 똑바로, 그리고 힘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강하게 치고 싶을 때는 명치와 팔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자 그럼 우리가 공을 강하게 치고 싶을 때 하는 두 번째 실수는 뭐냐 바로 오른쪽 어깨에요. 어, 대부분의 골퍼는 오른손잡이죠. 네, 자, 이게 만약에 왼손잡이 골퍼분들은 왠, 오른쪽 어깨가 아니라 왼쪽 어깨라고 단어를 바꿔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볼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보니까 나오는 또 다른 실수는 바로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오른쪽 어깨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공을 치는거예요 제가 참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스윙의 리드는 왼쪽 사이드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오른쪽 사이드가 스윙을 리드를 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덮어치겠죠. 이유는 클럽을 떨어뜨리지 못해서예요 클럽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면서 몸을 회전을 시킨다면 은 오른쪽 어깨가 들어오더라도 지금처럼 클럽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덮어치는 강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근데 클럽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냥 어깨만 들어오게 된다면 은 덮어치는 강도는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볼을 치고 싶을 때는 오른쪽 어깨가 튀어나와서 덮어치는 문제가 나올 때는 클럽을 떨어뜨려주는 연습을 하면서 몸의 오른쪽 사이드의 개입이 최소화가 되게 만들어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볼을 치면서 볼을 강하게 치면서 나오는 실수 중에 하나는 바로 하체예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볼을 이렇게 치세요 상체는 잡아놓고 하체가 들어가면서 릴리스로 공을 치시는 이 스윙은 저는 별로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는 스윙인데 이렇게 많이 스윙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강하게 치라그러면 다들 이렇게 들어오세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체와 하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은, 물론 거리는 많이 나겠지만 그 분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리가 늘어나는 대신에 타이밍을 맞추기가 힘들고,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의 힘 전달은 엄청 잘 되는데 공이 이상한 데로 가요 혹은 하체 힘을 확 쓰면서 하체 리드가 되게 잘 되는데 상체랑 클럽이 못 따라오면서 컨택이 제대로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힘을 쓰실 거면은 몸 전체, 그리고 팔과의 싱크를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공을 치면서, 강하게 치면서 나오는 실수는 바로 백스윙이에요. 백스윙이라는 거는 힘을 모으는 동작이에요. 힘을 쓰는 동작이 아니라. 근데 공을 강하게 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셋업 잡고, 자, 가볍게 백스윙을 갔다가 한 번에, 때려주면은 지금처럼 공이 힘있게 빵! 뻗어져서 나가요. 방향도 좋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을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백스윙에 불필요하게 힘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실수는 다운스윙 때쓸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백스윙을 강하게 확 갔다가 <웃음> 다운스윙 이렇게 힘이 빠져서 도는 거죠. 백스윙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내가 백스윙을 힘을 모아서 다운스윙 때한 번에 빵 터트려 줘야 되는데 백스윙에 너무 많은 힘을 쓴 나머지 몸이 뒤집히면서 몸이 딸려가면서 내가 클럽을 제어를 하지 못하고 클럽이 나를 제어하는 그러면은 자 뒤집혔으면 원래 자리 보냈다가 공을 쳐야겠죠. 그럼 이미 뒤집는 데 힘을 한번 쓰고 원래 자리 돌아오는 데 힘을 한번 쓰고 자 반대로 클럽에 쫙딸려가면은 돌아오는 데 힘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때려야 돼요 그러면 은 불필요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작 공이 맞는 순간에는 공에 힘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이것도 쓰는 힘은 엄청 많아요 근데 공에 힘이 전달이 안될 뿐이죠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아이언하고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자그러기 때문에 볼을 강하게 치고 싶으실 때는 싱크를 맞추시고 왼쪽 사이드가 리드를 하게 만드시고 백스윙은 가볍게 가주시면서 오른쪽 어깨는 뒤에 남겨놓는 조금 더 깔끔하고 간결한 스윙으로 볼을 똑바로 강하게 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볼을 좀더 강하게 치면서 나오는 실수에 대해서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